엔로그 이제 그 편집본이 나와 가지고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브이로그를 로그 자막을 쓰러 왔어. 네, 처음이라좀 뭔가 긴장되지만 한번 그러면은 자막 볼게그 바로 써록 할게요. 자막을 달아 보겠습니다. 진잘 찍었네 이야, 장악당한 것도 힘드네. 아, 복잡해. 이제 슬슬 힘들어지고 있어. <웃음> 뭐야? <웃음> 아, 근데 진짜 왜 잘해? 잘했... <웃음> 아, 진짜 도 아, 근데 이때 사진 진짜 잘 나오게 됐어. 역시 선우야. <웃음> 오, 뭐야? 그렇게 잘생겼어? <웃음> 이건 썸네일 각기다다됐어다됐어오 마이 갓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요? 컨텐츠팀 응원합니다 진짜 이게 또 엄청 노동이 필요한 풍경사진 아 못해! 못해! 아, 못해. 대기 에서요 엔로그 엔로그 엔로그 무을 찍었는데? 와아재밌는 재밌었는데 이때 야 잘했다 어좀 좀, 재밌는데요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아 물어볼까요? 정원이 밝게아뭐 고양이 정해밖에 생각나네요 그런데 대 영어 이렇게 The End 처음 본다 안녕하세요 네. 엔지 여러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러 왔습니다 이 되게 귀엽네 어우, 잘 나왔네 재밌잘 나왔다 준비했다 아너뭐탔다까가예심히 준비했어요 어째새도세 <웃음> 마리 이거 하것도다 습관이 나가네 제가 평소에 많이 홍티콜을 는 편이라서 앞뒤에... <웃음> <웃음> <웃음> 저저 뭐야 <웃음> 지 <지금> 너무 귀여운데? 와 <웃음> 진짜 재밌어이재 진짜 못겠죠 보면 혼나겠네 수이이라 치면 러러니목숨숨해줘 그러니까 해줘야 되됐다 됐다 오, 많이 했네 독수리 타잖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때 인증샷을 깜빡해가지고 처음에 안녕하세요도 하나 넣어야겠다아좀감이 잡히네. 어좀 뿌듯한데? 내가 이거 뭐니까뿌듯하 이거 아, 맞다 이 멤버들 다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이이 이게 이때 좀 겁나... 거의 어... <웃음> 엄청 많이 갔구나. 엄청 돌아다녔구만. <웃음> 뭔가 종수고 있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기분... 음. 와, 이것도 예의구나. 뚜뚜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처음에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이렇게 자막까지 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할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조금 자막 타는 게 처음이라 또 갑자기 뭔가 말을 이렇게 하거나 좀 미숙할 수 있는데 분들 양해하면서 잘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콘텐츠를 뭐 콘텐츠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거 자막 쓰는 건 처음이었는데 해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브이로그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는데 안녕. 자막 쓰는 게좀 어렵긴 했는데 자막 잘 열심히 써봤고요. 그리고 어, 이제 제가 이제 찍기도 했고 편집도 100% 한 낚시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제 되게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였기도 했고 그래서 네, 기대도 많이 했고 이때는 인터넷에 이때 되게 재밌게 촬영 잘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일상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테고 평소에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그리고 뭐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좋은 게잘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우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브이로그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을 그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해서 좀연습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브이로그 했을 때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아해 주셨으면 좋은습니다 그러면 o d Good. g 좀 어렵더라고요. g o o 지 Good. Good. g 감 잡고 누가봐도 박감훈이쓴 것처럼 썼습훈이 아마 처진분습도다아실 엔진 요이도누러실도예훈이가 썼다 약간 이훈이네 썼다. o 습이렇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주 일상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안녕.